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촬영지인 용인 라센트라를 방문했어요. 코리아 CC 골프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는 차가 필수더라고요. 제가 라센트라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은 스카이캐슬 드라마에서 독서토론을 했던 장소 바로 커뮤니티룸 클럽 라센트라입니다. 클럽 라센트라 그 모습이 어떤지 지금 들어가 보실까요? 바로 이곳이 클럽 라센트라 입구에요 아, 독서토론할때네 오늘도 <웃음> 그 음, 시간을 예요 그래서 여기 아, 책다채우평소에 그럼 책이, 책이 없어요? 네아 네, 여기는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신 공부 도페가가능요 아 여기 위에요? 네. 아 시식이 좋으라고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실제로 그 라운드인들을 다해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실 공간들 그래서 안에 있는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무료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쪽은 복도에 갤러리 형식으로 꾸며져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구입도 가능은 하신데 어 2, 3개월에 한 번씩 작품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시돼 있는 것들은 이 김종숙 작가라는 작품이 작가의 작품들인데요. 음. 이제 뭐 스와로브스키 코리아랑 콜라보를 해서 아, 네, 진짜? 만든 작품들이라고 해요. 우와. 응. 세대에서 굳이 번거롭게 준비 안 하시고, 우와. 네 이쪽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메일라운지 같은 곳에서 식사하실 때는 보통 이제 캐터링 업체를 많이 부르시거든요 아 네. 그 캐터링 업체에서도 이쪽에서 이제 준비하면 되요 어 지금은 아직은 준비는 안되어 있고요 이제 추후에 아마 계속 뭐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실제로 입주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고 계시는 시설이 스킨골프 네, 시설인데 대박 이거를 저희가 따로 이용료는 받지는 않고요 이제 관리비에 전기료 정도만 같이 부과가 돼요 우와! 진짜 모든 게다 있다 서비스라든지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런 라운지 이용하시거나 스크린 골프 시설 이용하실 때는 이런 시설 예약 서비스 음. 지금 가는 데가 무슨 형이에요? 아, 빌라형 빌라형이요? 네네. 라센트라 주택은 빌라형, 듀플렉스형, 단독형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보여드릴 곳은 바로 빌라형, 타운형이에요 클럽 라센트라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총 세대수는 28세대,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지상 4층까지 있어요. 어, 160제곱미터, 171제곱미터, 175제곱미터, 210제곱미터로 48평, 52평, 53평, 64평형 총 4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빌라형, 그러니까 타운형의 시세는 6억에서 9억대라고 하고 관리비는 현재 6천원대 후반인데 추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대요. 이제 64평형, 빌라형, 타운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신발장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뒷면에는 이거 트리 아, 이거 패트리? 네, 패트리 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음. 이제 스포츠용품이나 골프백 같은 거 이제 보관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몇 평이에요, 지금? 64평형. 64평형이요. 네. 네. <웃음> 바닥은 대리석으로 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음. 상관이랑 지금 거실 주방 바닥에 있는 대리석들은 다 천연대리석 타일이랑 음. 천연대리석도 있고요. 지금 대리석 여기가 거실인 거죠? 네, 네 이쪽이 TV 놓는 곳이고, 네. 이태 있는 것도 아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이제 어 전기를 이용한 벽난로예요. 그래서 음. 인테리어 소품도 되고 발열 효과도 미미하게 보실 수 있는 제품. 아 여기는 나갈 수 있게 테라스가 네 주방에서 이어져 있는 테라스가 좀 크게 나왔고요 진짜 크다 진짜 네, 날씨 좋을 때는 밖에서 이제 시사도 하실 수 있고 휴가 아, 네, 좋을텐게바베큐 공간 같은 걸로도 활용 많이 하시고 음. 지금 보시는 주방 가구들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제 M 케쿠첸이라는 주방 가구들을 다 사용을 했고요 음. 전기 오븐이라든지 밑에 있는 와인 냉장고 그 다음에 가스쿱탑 음. 여기 이제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거든요? 이런식으로 식기세척기까지 김치냉장고는 안 따로 안들어가요? 김치냉장고는 이쪽에 다용도실에 있어요 다용도... 네. 안추워서 좋다 네, 그런것들이 다 기본제공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주방같은 경우에는 메인 냉장고만 가지고 오시면 아, 추가적으로 이제 좀... 가지고 오실거는 없고 그래서 다용도실 안에 있는 드럼 세탁기, 건조기, 저것 김치냉장고까지 다, 다 기본 제공 품목들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빌트인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는 오븐이에요. 네 전기 오븐입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게 와인 냉장고. 이거 네. 와인 냉장고. 위에는 그냥 수납장 그렇죠. 네, 네. 음, 이게 제일 넓어서 좋다. 그치? 물안튈것같아 물 이렇게 이렇게 하면 틸려, 얼굴로 틀려나? 이런 것만 보여 어, 밑에는 음식물 처리기도 어, 있는거예요다 어, 있네 진짜 이거는 라디오랑 그 누구 왔을 때예습니다어 네, 인터폰 식기세척기 들어가있고 하우징권는식기세척기는 한명이다 진짜 이거 한번 쓰면은 무조건 아 그러네 이건 진짜 쓰나 어. 근데 가전은 뭐든 있으면 다 좋아 아 이렇게 그니까 안 추워서 좋다 그러네 9kg 10kg면 이불 하나는 그냥 빨겠다 안 추워서 좋다 안에 있으니까 세탁실 나가는 게 진짜 싫은데. 아 그러니까. 서 방이 적으로 아 되죠. 방이 하나? 네, 예, 방이 음. 세 개고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네. 아 화장실 두 주... 개. 음 그래서 그쪽이 이제 안방 이고요 아, 화장실 봐. 우 저희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또 욕조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건식 습식 나뉘어 있어요. 네, 나눠져 있어서 <웃음> 옷방도 있어. 네 안쪽으로 드레스룸. <웃음> 이거 좋다 따로 있어서 여기 옷방이고. 그래 요즘 새로 지는 아파트는 가구 살게 없다니까. 여긴 그냥 그냥 방. 응. 응. 등 마음에 든다. 난 이런 등. 에어컨 있고 이쪽으로도 또 보이고. 어, 좋네. 여기 지금 방 하나, 화장실, 여기 두 번째 방, 이거 여기, 여기 그냥 옷방, 옷장 같은 거쓸수 있는 그런 거 같아요. 애들 옷은 다 넣겠다. 겨울이라 그렇지, 가을이나 여름 이런 데고 햇살이 장난 아니겠는데, 중간에 세면대? 확실히 다 브라운 아니면 골드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긴또 방이네. 여기서 이렇게 비어 있는 걸을. 라센트라 빌라 세대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별 지하창고까지 주어진다고 해요. 저하고 같이 보셨던 라센트라 빌라형 어떠셨나요? 저는 지인하고 함께 방문을 해서 이곳저곳 둘러봤는데 와참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관계자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빌라 편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음 영상에는 단독형 라센트라 단독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빌라형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 단독형 영상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